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. 내려갈 길 모두 마치 노출 얼굴 볼때 나는 공로 전혀 없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